미나, 류필립, 프로필 촬영 비하인드 컷. 미나 류필립 부부가 완벽한 케미를 뽐냈다. 미나는 5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촬영 마지막 콘셉트 나쁜 남자. 멋지다 필미부부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청청과 올블랙으로 멋을 낸 미나와 류 필립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의 친명적인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 한편 미나와 류 필립은 17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KBS 2 t v 살림남미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류필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하며 미나와의 행복한 일상을 알린 바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기 좋다, 선남 선녀 커플, 잘 어울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만남을 응원했다. 지난 2015년 열애를 공개한 뒤 3년여간 사랑을 이어온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